네, 안녕하세요. 현재의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희찬이 형 만나서 계개위따 다른 질문들을 좀 같이 나누고 그쪽 이야기도 할겸 사무실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 우버를 불러서 이제 우버를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가시죠. 했다고 친다면 이번에는 좀더 좀 하나의 타필 갖고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도좀 갖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좀 구경 갈겸 겸사겸사 하고 있습니다. e r e s my 어야 sounds great thank o u s 조금씩 내리는 것 같네요. 그, 사실 저도 그 동부에 있다가 서부에 와서 산지한 2년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좀 적응이 안 됐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서부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날씨 좋고 겨울에 눈도 안 내리고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을 보고 싶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 <웃음> 어떻게든 눈 보러 가려고 하고. 동부에 있으면 눈 진짜 올 때만 좋고 한 1시간 지나면 올 때만 좋고 한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막 사, 3월 4월까지 눈치지도 않고 막 산더미처럼 구루에 쌓여있고 시커멓게 어쨌든 바로 대한민국의 피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어 네. 네. 7 m 1 0 타고 가면 니다 m 1 타고 딱 있네요? <웃음> 오케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올라간다 하는 목만 좀 기다려봅시다. 회사가 19층에 있네요 어디있지? 음... 음. 네. 가자 또 가죠. 네, 타고 왔어요. 아, 타고 <웃음> <웃음> 잠깐만. 네. 네, 고 네, 네. 네. 네. 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네. 방는 아, 상관없어요. 그래? 좀 근데 아, 너무 이렇게 막돌아다는게좀 그렇지 않아? 찍고 가느라고. 그는거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한번 픽랑 쪼개 <목소리를> 네. 방을 하나 리 네. 방에 들어가죠? 그래요? 네. 건물 <목소리를> 어. 서개 귀하네요. 귀도 조커. 귀가 듣는 귀가 듣는 귀가 듣는 귀가 듣는 귀가 좋고 귀가 듣는 귀가 는는 귀가 듣가 듣는 귀가 듣는 귀가 듣는 귀가 듣는 귀가 듣가가가가 회사에서 저기서 항상 라이터을봤거든지 아... 이리시어잖아 아, 네. 이게 예, 네, 네, 네, 맞아요 가깝나한에 차를 돌아어아아 찍는 건좀 그러겠죠? 그냥? 아까 들어온 19층 이제 메이저 공지 아, 근데 여기 18층 지금 이위층는 19층에 사는 비슷한 것같 여기서 하게지않았어 근데 오늘 출근 다안왔었죠 사람들? 거의 반도 안왔죠 그렇죠 이런 데 찍어도 되겠다, 뭐 이런. a little bit of a l i 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는 i t t l e bit of a l i t 가요 그안 그래도 형 페이스북에 사진도 여기가 여기 어아 그러네 딱 예. <웃음> 아 여기 밑에 적어있고 <웃음> 형 페이스북에 사진에 올렸잖아요 아 아래층, 아래 아래층. 어. 이거 아래 아래 아래 아 어? 여기 우리 집 차단 보일 수도 있겠다 저기 <웃음> 거기다 <웃음> 살짝 여기 가시거리가 좋죠 네 좋네 한초도공 차에? 한 부차 절대 안 마시는 거야요 <웃음> 이따 커피나 한잔네 커피 아래층에도 네. 있어요 해가지고 가자 뭐 이게 약간 그 흔히 근데 미팅할 때 많이 하시는 같죠좀 <목소리도> 좋은 건 이제 뭐다 있는데 있지만 회사가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여러 오피스티랑 같이 일을 많이 하니까 항상 그 쉐어를 해야 되는 게 어. 있는데 쉐어를 넘기고 받고 바꿔, 넘기고 받고 너무 복잡하니까 음. 한꺼번에 여기에 열몇 개까진가도 화면을 뜰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모자이크 형태로 해가지고 아그렇겠네 제가 좀 많이 필요한 거는 여기 가 우리 우리 사번 놀러 오세요. 우리는 더이 IT 아니 우리는 우리에서 진짜 릴락스다방다 <웃음> 다 개인 방다 있고. 아, 네. 바깥에 네. 풍경도 네. 좋고. 펜스클 아니면다 네. 이렇게 나옵니 그러니까. 건 여기, 여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하는 지금 IT 장비들이나 갖다 쌓아놓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IT 서포트팀 같은 네. 거네원는이 이런 것들을 좀더표현하 좀 그5년째어는데 지금, <웃음> <웃음> <웃음>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히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d e d i c a 디케이 l a r him. Oh, e a r l a k e a b o o a k e a book. 아 m going to t a k 지 a book. I'm going to t a k 아 근데 회사 찍은 거 이거 올리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요 회사 유튜 회사 아마 유튜브로의 이거 회사 여기 투어하는 골목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꽤 괜찮겠네요. 또 딱히 뭐라 뭐든 하면... 뭐, 미팅을 한걸 찍은 게 아니라. 그럼 그러면 뭐지 인터넷은 어떻게 되요 여기? 아저 있다.